봐, 폐관 수련하셨나? 구독티콘 바꿨어요? 오! 뉴 구독티콘 보전이네망상한 그 제일 잘 만든 다 아, 와! 망상한 업그레이드 됐네? 망상한이라고 뭐다? 약간 허 약간 허 하는 그거. 어, 이거 완전 귀여운데? 이걸로 하자. 업그레이드 됐군요. 우엉! 아, 더 <웃음> 아더 눈물나는 우엉 아이고좀 약간 빨개가지고 살짝 피부톤이 좀... 하면 좋겠는데? 합아합합음합 아, 합. 합. 음, 합 너무 귀여운데? 합킹아아 물음표? 와 뭐야? 키모? <웃음> 종류별로 있다 아 이거는 그냥 물음표 이건 키모 물음표 음키모모른표 귀여운데? 아니 엄청 잘 그려주셨네. 폐관 수련했어요. <웃음> 준내게 응원하기 축천 근데 이건 약간 릴팡이가 아직 있어가지고 음 존내게 응원하기 메리 오 메리 네리오 이걸로 바꿨다 폭탄으로 간나 <웃음> <갔나? 웃음> 아 간나 음나 릴파타임 천우감 폐기 유력 소류력. 음. 천우감 좋아요? 음. 천우감 넣자? 음. 아니, 이거 눈물만, 이거 너 이거 살짝 덜 빨갛게 될까요? 아, 이거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보이네. 지금 바꾸자. 이 팡이는 스토리다. 뭐먼 어, 미래는 이제 립팡이 음. 보내줘야 할 수도 있지. 자, 보면 이거 이오뽑이네 뭐 그냥. 안 돼요. 님이 만큼은 안 돼요. 우리 이는 아직 살아 있단 말이에요. 아우, 그래요. 2티어, 3티어에 넣어서 파리의 위션을 늘리는 건이 3티어가 횡해요. 음, 뭐, 그것도 그렇긴 하네. 이 3티어도. 이 티어는 거의 다 넣었는데? 애니메이션은? 기본은 좀안 넣었는데. 이것도 더 넣긴 해야 하는데. 넣는 거 빼고 합. 제거. 합. 이건 못 참아. 우왕 그 다음에 에릴 메리 아유기타 음 이래 뭐지1 2네 그냥 이모티콘 사용 빈도 체크해 보는 거 재밌을 것 같아요 음뭘 가장 많이 썼을까 자. 1 거는 2. 기어가 1등이죠. <웃음> 음, 역시 그런가? 다음에 남은 게 간나. 치의대 압도적 1위 예상. 무슨 표 되겠지? 아, 물음표 없었구나, 우리. 잠만 아, 이거 릴팡이 물음표네? 음, 아, 릴팡이 물음표였구나. 음... 둘다 놓자고? 음, <웃음> 음. 물음표 물음표? 우엉 그 다음에 갓나 이 밀팡아 도망쳐 밀파님이 널 죽이러 올거야 느낌표 어서 도망쳐 음. 느낌표 간나? 갔나? 간나랑 <웃음> 천호감 천원 됐다. 오, 나도 이제 좀 많아졌다. 아, 빠른 원봉, 빠른 원봉. 아, 귀엽네. 아, 귀엽다. 킹아, 어, 귀엽다. 귀엽다. 완전 귀엽다. 눈물만 이제 바꾸면 되겠다. 3티어로 업그레이드 하면 커다란 귀여워를 쓸수 있다. 음. 킹아. 모르죠. 일단 다 써보고, 음. 박쥐 것도 좀 있으면 좋지. 아무래도 님들이 박쥐다 보니까.